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지사장 4명 중 3명은 평균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지난 5월 주한 외국기업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의 75%는 연봉이 2억 원 이상이었고 임원급은 1억 원 이상이 70%를 차지했습니다. 신입사원 1년차에서 3년차 사이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3,500만 원 사이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주한 외국계 기업 3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65곳이 응답했습니다. YTN 이광엽이었습니다.